넓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한 공간감을 제공해주는 슬라이드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못 지나간다. 네, 안녕하세요. 호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래마을 동강당지 방배동 1-1에 위치한 서래 아코를 저희가 소개할 건데요. 해당 매물은 전세와 매매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고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해당 빌라는 A동, B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2 3개 세대로 나눠져 있는 고급 빌라 주택입니다. 또 빌라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가 지하 1층에 있으면서 A동, B동 입주민들이 모두 편의시설, 운동, 카페, 그 다음에 골프장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개발 호재죠. 매매 구하신 분들 개발 호재가 가장 중요한데 옛날 전 정보사 부지 개발 호재와 그 다음에 아 까먹었다. 여기는 해당 서래 아쿠의 주차장 아닌데요 보시다시피 수색권과 자연친화적인 것이 장점인 빌라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 빌라와 다르게 주차시설도 넉넉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세대당 한대 이상 무조건 주차 가능하시고요. 설레아쿠는 스페인 건축가 크리스티나 셀라페가 건축에 직접 참여하여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자연 친환적 오픈형 설계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해당 빌라는 A동과 B동 23개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또 서울 강남의 교통, 교육 뿐만이 아니라 높은 미래가치가 여겨져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제일 유명한 설의 마동강단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개발 호재들은 워낙 유명한데요 반포 재건축, R&D, 정보사 부지에 서초 사리풀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아 까먹었다 자 현재 여기는 삐동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 1층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쿠의 삐동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신발장 앉아서 편리하기 좋게 신발장이 공간감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앉아 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편하시게 신발 벗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돋보이는 디테일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전체 전등을 끌 수도 있는 뭐요즘엔 당연하긴 하지만 일단 신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 남성이 제가 직접 혼자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나을 만큼 넓고 좋은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실로 가시죠 거실에 전체, 전체적인 풍경 사진입니다 일단 설래마을 동광단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뷰 가장 큰 장점이죠 지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개방감과 좋은 체감 받고 살기 요즘 쉽지 않잖아요 보시면 타일도 이렇게 벽면도 아트월로 전부 다 마감재를 확실하게 잘 해놓은 모습이고요 보시면 은 천장에 에어컨 총두대 LG 걸로 되어 있고요 공기순환기 그리고 거실 쪽에 한개더 마련되어 있음을 는볼수 있습니다 이쪽이 침대인데요 침대 안쪽에는 제가 넓은 다용도실과 그다음에 스타일러가 들어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 안에는 해당 설의 아코는 전세대가 세탁기와 건조기 총두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이 제가 들어가도 좀 나, 충분하게 남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옆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스타일러가 들어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옷장으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화장실과 부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레아쿠는 현관... 이거 뭐라하지? <놀람> 현관영상, 집안영상, 음성 메모, 현관 보기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전원수 이렇게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 까먹었다 마지막으로 부엌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수입 가구로 만들어졌죠. 넓은 수납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븐과 냉장고, 냉동고는 한국 삼성의 제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후드. 후드는 똑같은 이탈리아 수입, 명품 수입 가구 8맥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 내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식 도어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호텔식처럼 비대와 네,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부스까지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비대도 저희가 1위 업체 보브의 제품은 사용했고요 보브의 제품은 사용이 되어 있고 샤워실 한번 보여드릴까요샤워실도 네. 샤워기가 네. 뭐뭐 짤막하네요 이뻐요 응 좋습니다 역시 명성에 알맞게 고급 빌라서 설의 아쿠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A동에 있는 매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발장 먼저 보시면요 신발장은 LED까지 있는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현관 cctv와 모든 걸볼수 있는 현관 보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부엌 그리고 거실과 방으로 같이 있는 똑같은 1.5룸입니다 주방들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방 공간을 저희가 자랑하고 있고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탈리아 산으로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스는 오븐, 그 다음에 냉장고, 냉동고만. 삼성 제품인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해남빌라서레아코는 정말 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젊은 세대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주 큰 널티카 1 5룸그 다음에 다양한 수납 공간, 풀옵션, 좋은 채광까지. 서레아코는 하인드 빌라로 지어져서 방배동 1-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거대한 통유리. 제가 손을 벌려도 닿지도 않을 정도의 큰통유리로이 채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오후여서 낮기는 하지만 오후 1시쯤 11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는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파트에서 볼수 없는 이 아트월 벽자재로 전부 다이 바닥 마감까지 완벽하게 있다는 게 장점이고 마지막은 내부에 호텔십 화장실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죠 안쪽에 세면대 보세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을 따로따로 배놨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호텔처럼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해당 매물 사진이고요 또 다용도실도 매우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시기 정말 좋은 세탁기랑 건조기 다 풀옵션으로 한 대씩 비치되어 있죠 근데 또 이제 다용도실은 너무 좁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좀 철회하기 어려운 그 짐들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있죠 요즘 이런 매물 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좀 보러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안내를 하면서 좀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 설의 아코의 매물 회제입니다다 슬라이드식 도어로 돼서 어 이제 좀 프라이빗한 느낌도 더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북박이장도 많은 수납공간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터레아코 빌라의 모습입니다. 마운입니다.